안녕하세요. 초롱공인 중에서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내일 방송을 할 실시간 스트리밍의 연습 단계로요. 전체 공개를 해서 투명창을 만드는 만들어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하는 내용을 전혀 그냥. 예고 없이 실시간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어, 들어와 계신지 뭐안 계신지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혼자 마음대로 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오늘 그 정부에 나와 있는 그 어, 네이버 정부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어, 정부 부동산 투자 코로나 위기 이후 정상화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올린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김용범 기재부 차관님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제 염려되는 게 풍부한 유동성과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굉장히 이상과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해둔게 있어요. 백신 보고 후에 이제 부동산 등 자산 시장 동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지금 적어 놨는데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어머나 누가 들어오고 계시네요 일을 어떻게? <웃음> 연습삼아 오늘 공개로 해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답글을 달려고 하니 저는 말도만 답글을 할게요 반갑습니다 <웃음> 투명창 만드느라고 오늘 1시간 걸렸어요 여기 채팅창 투명창 만드느라고요 오늘 제가 요 기사를 한번 실시간 채팅창 연습삼아 올린 것도 있지만 여기 내용이 우리가 지금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압축한 내용이 요 기사에 들어있다 싶어서 한번 오늘의 기사 중에서 한번 검색해서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어, 예, 반갑습니다. 어, 여기 기사를 볼까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난 시중, 시중 유동,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이상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 여기 예, 한번 보세요. 특히, 특히 백신 보급 이후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웃음> 멤버십을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어요. 라이브로. 멤버십 회원 분들만 모시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기사를 제가 리딩한 게 아니고 어, 부산이 조정이 묶인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 부산 전체 각 구별로 시세 흐름을 한번 리딩을 했었었고요. 어, 그리고 입주 물량을 어, 해당 구별로 한번 짚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웃음> 채팅창을 띄우고 어, 조곤조곤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내일 그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첫 시간이 돼서 중간에 막 버벅대면서 어, 한 20분을 늦게 시작했던 게 있었거든요 어, 그러면서 채팅창도 이렇게 어, 투명창이 아니고 까맣게 된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투명창 만드는 것도 잘 작동이 되는지 그걸 연습하느라고 오늘 유튜브 업로드 자체를 그냥 공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번 해봅니다. 아무에게도 실시간 한다는 거를 예고도 안 했었고요. 그냥 제 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저 깜짝 놀리고 있는 중이에요. <웃음> 제 얘기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봐주세요. 들리신다 보고에. <웃음> 아, 여기 기사 내용이 어,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어, 백신을 보급하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그때까지 계속 돈을 풀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마무시 그냥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이게 한번 보실랍니까? 백신 보급 이후에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서 자산 가격의 동반 상승을 부추길, 부추길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놨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전부 불장이에요. 대한민국은. 그 시세를 리딩을 한번 해보면 내년에 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1주택으로만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으로 있었다 이런 분은 내년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딱 집어놨습니다 내년에 그런 분은 더 낭패볼 수 있다고 돈은 계속 풀리고 부동산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이뜻 아닙니까 기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직설을 하자면 주식도 지금 펄펄 거어가 난리가 나 있죠 어, 주식도 보면 종목이, 전 종목이 그냥 거의 순환 매장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될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유동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빠졌다 싶으면 계속 사서 올리고 올리고 이래가 조정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부동산도 저는 내년에 그르리라 보거든요. 어, 풀린 돈들이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뭐갈 데가 없으니 이럴 수 밖에요, 그죠? 맞죠 내년에 수용 보상금도 엄청 풀립니다 아 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세금을 또 듬뿍 걷어야죠 아마 북한을 제외한 이 밑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부산의 그 풍선효과로 어, 울산이 2주 연속 보니까 전국 1위였어요 상승 그게 장원도 마찬가지고요 장원도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올해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그냥 이 구역 조정 묶었다 해서 뭐 깔아 안고 이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조정으로 묶고 나면 바로 이렇게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그냥 안팔고 그냥 살려고 해도 대출이 안 돼서 못사고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조정이 아닌 곳은 어 대출도 자유롭고 뭐또 이러다 보니 취득세 중가주택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보다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번져가고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도 그냥 안 두겠죠 또 조정으로 묶겠죠 오늘 한국경제신문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면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이 75배가 넘는데요. 양도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금액이 75배 정도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보유세, 지득세 종부세, 재산세, 뭐팔때 양도세 세금을 각종 세금을 다 합하면 양도차익을 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75배 정도가 더 많대요.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답니다. 이런 그 상황 자체가. 놀랍죠? <웃음> 북한의 백신 풀고에 어, 철도 계획 따내서 좋죠 그러면 거기 부동산 투자를 가야죠 그러면 북한도 조정지역 묶일걸요 <웃음> 아 맞아요 75배 아, 오늘 그거 보면서 신문을 쭉 넘기다 보니까 와이뭐 정부에서 어, 대놔놓고, 뭐, 내년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펄펄 끌고 갈 거니까, 단디 준비하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잠깐 한번 짚어봐드리는 거거든요. 뭐, 네이버에 그냥 부동산 관련 기사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예사로 지나치지 마시고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현금을 그냥 장롱에 꽁꽁 넣어 놓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그 현금 5만 원권을 딱 꺼내 보면요. 신사임당 얼굴 개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7년 딱 지나면 장롱에 넣어 놓으면. 근데 돈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어찌했던 실물 자산에 묻게는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풀리는 돈에 대한 그 해지가 될 거고요.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어 양도세는 비조정 지역은 중과가 안될 거라서 어 그런 것도 조금 챙겨 보시고요. 어 하여튼 세금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웃음> 여기 나와 있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조만간 백신 보급이 본격, 본격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가 당연히 상승한답니다. 자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자산시장 이상과열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기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소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그는 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는 수급 대책과 과잉 유동성 차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 해놨는데 그동안 계속 억누르느라고 내놨던 그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조정 뭐 되어서 안정된 지역이 거의 없고요 잠시 움츠렸다가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더 멀리 뛰듯이 가격은 더 천정부지로 올랐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어디 가도 뛰겠지 이러고 다들 생각을 뭐 가지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안정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부동산을 안 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무상해제를다 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다 풀고 있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그대로 그냥 맡겨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래 놓으면 저는 이거 다 제자리 돌아갈 걸로 생각하거든요. 어디든 자꾸 손을 대면 그거 자체가 또 어떤 하나의 이렇게 티눈 역할을 하는 거죠. 몸에 티눈 난거 자꾸 건드리면 더 커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백신이 지금 뭐 영국에서는 벌써 뭐그 접종을 승인을 해서 백신을 풀어놨죠 백신 풀어놨는데 10명 중에 4사람은 백신을 안 맞겠다 한다더라고요 또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저 역시도 독감 백신을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뭐 그럼에도 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 아프기 전에 백신을 어, 내 몸에 균을 넣어서 그 면역을 생기게 하는 게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백신만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어, 만약에 병이 왔을 때 그걸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는가 하고 어, 치료제가 있다 하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 안 맞고도 뭐 다리내면 뭐 죽진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치료제가 굉장히 파격적일 거라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 모 정권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주에 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근데이 부동산 정책은 아까 병의, 병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백신도 뭐 만들 수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 부동산은 백신이나 치료제를 자꾸 만들어내면 더이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가만히 던져놔주기를 진짜 기대하거든요. 싹다 풀고 세금도 다 걷지 말고 양도세 중과하지 말고 싹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팔 사람은 팔 거고 팔라고 나와야 뭐 물건이 돌아야 그렇죠? 뭐 전세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매매시장 굉장히 올려놓더니 그 다음에 전세시장 난리 나고 그 다음 월세시장 난리 나겠죠. 월세시장 난리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됩니까? <웃음> 자꾸 건드리니까 이렇게 달이 나는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그냥 어, 실시간을 이렇게 하는 그게 뭐 굉장히 엄두가 안 났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렇게 채팅으로 글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조금 응용해서 하면 굉장히 재밌게 또 유튜브를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어, 모든 분에게 공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 제가 행녀뭐 실수를 했다 주스 담기도 힘들잖아요 맞죠 막또 야단하실 거잖아요 <웃음> 어,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었고 예 그동안 어, 근데 이렇게 한번 두번 해보니까 또 조금은 음, 좀 정리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조금은 각이 나와요 그래서 어, 멤버십 회원 분들한테만 오픈해서 오픈해 드릴 거는 또 그렇게 해 드리고 또 전체 이렇게 가볍게 오픈해서 할 거는 뭐 전부 녹화 방송만 할게 아니라 가끔씩은 좀덜 심심하게 이렇게 실시간 채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세팅을 해 보느라고 채팅창을 60초에 한 번씩 움직이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도 빨리빨리 안 올라오시죠 깝깝하시죠? 깝깝하셔도 <웃음> 제가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아는 분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소희 님도 들어오셨고 박옥년 님도 들어오셨고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웃음> 어, 좀 많이 부족하고 해도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아까 신문기사에 어, 내년에 부디 돈을 은행 금고에 놓지 말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디든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국가에서 얘기해 놓은 이 내용이 있어서 잠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정이 부산이 11월 19일 날 발표가 났었잖아요. 어, 그때 난이 발표가 음,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 오 제가, 어, 그 묶인 이후에, 조정으로 묶인 후에, 거래를 한 곳은 전부다 비규제 지역 것만 거래를 했어요. 뭐, 양정 3구역, 그 다음에 뭐, 개정 5구역, 좌천 범일 동합 2구역, 다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어, 거기에 거래를 했었고요. 조정 지역은 금매처럼 금액이 나와 있어도, 어, 이주비가 승계가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 1주택이신 분은 50%까지만 그게 승계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2주택이신 분은 이주비 승계가 브레이크가 당장 걸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냥 내 집이 지금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에 어, 대출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조성지역에 어떤 뭘 입주권이든 아파트든 뭘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비규제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를 6개월 안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대출을 받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꾸어서 조성지역에 집이 있어요 근데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삽니다 조성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매도하는 건안 해도 돼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대출받는 그 아파트가 비규제지역에 있으면 비규제지역걸 따르고 그 집이 조성, 사는 집이 조성지역에 있으면 비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만 조성지역에 페널티를 다 받더라고요. 6개월 안에 매도해야 되고 막 이런 그 부분들이 그런 걸 조금... 좀잘 감안해서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프네 복산일구역을 하나를 그 사면서 모라의 집을 갖고 계신 분이 그걸 사셨는데 어, 대출된다 해서 아 오케이 이래 계약금 쏠뻔 했어요 <웃음> 쏘기 전에 다시 상담사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대요 모라의 집을 그래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 <웃음> 어, 이게 댓글이 쭉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지금 처음이 되나 놓으니까, 퍼떡 눈에 이게 다안 들어오네요. 궁금한 거 질문하신 거 없지? 늘 고맙게 잘 보고 있대서 저도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야, 이제 좀 따서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도움은 됩니까? <웃음> 야, 올해 자격증 따신 분 대단하세요. 많이 어려웠다던데요, 시험이. 집 사는 게 사법고시 수준이에요. 뭐 취득세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한번 놀러 오세요. 초희님, <웃음> 아, 또 믿어드려야 될 텐데, 어,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블로그가 별 재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블로그에 글 쓰는 게 요즘 별로 안 재밌어요. 자꾸 유튜브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떡하죠? 연예인 체질이 돼가나 모르겠네요. <웃음> 옛날엔 블로그를 참 재밌게 했는데 지금은 글 쓰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말로 떠드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어떡하죠? <웃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만나 뵐 수도 있다는 그런 신고식 차원에서 오늘은 스트리밍을 해봤습니다 어, 하다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뭐늘 알고 있는 거는 또 제대로 알지만 세금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찾아도 오시고 하는데 세금은 정말로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에 대한 대답은 99%는 아무 소용이 없는 대답이에요 100%를 넘어야지만이 그걸 응용을 할수 있고 접목을 하실 수 있지 어중간하게 답드려가지고는 오히려 혼란만 드리기 때문에 어 사실은 전화가 이렇게 뭐 전화로 세금 상담을 이렇게 질문 주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요즘은 제가 단호하게 세금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라고 좀 자르는 편이에요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돼서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이래서 감히 세무사도 아닌데 제가 어 막그 상담회가 안 되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질문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그대로고요. 질문을 주시는 거는 소소한 격가지가 붙어가지고 아 요게 요거는 게요다 알겠는데 요거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세금 사고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그런 데서 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세금은 제가 아는 거는 자신있게 아는 거는 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상담은 정말로 세무사님과 하셔야 됩니다. 세금은요. 예. 그리고 진짜 더 거기서도 답이 안 얻어지는 거는 질의를 하세요. 국세청이나 국세청 홈택스나 뭐 국가 그 민원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인터넷으로 서면 질의를 하면 답이 옵니다. 그렇게가 또 참고하시고요. 어, 물론 뭐 이렇게 상담하다가 제 초롱을 통해서 물건을 사셨거나 파셨던 그런 이제 고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물어서라도 답을 또 찾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답은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해가지고 유튜브 내용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 그거는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어, 조정 묶인 후는 사무실이 조금은 조용해져 있어요 조금은 어 그래서 최근에는 뭐 조금 이렇게 인터넷 안에 공부할 어떤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강의도 조금 찾아가 듣고 있고요 어, 조금은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부산 전체 어떤 그런 매수 하실 사장님이나 매도 하실 사장님들이 근데 한두 건씩은 맞아요 요즘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자신 없어 하세요 <웃음> 어, 답 드려봤자 그냥 책임만 더 크게 따르고 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각자가 뭐 여기저기 중복으로도 알아보셔야 되고 어 국세청이나 국토부 지리에서도다 가지고 계시고 한게 더 낫지 싶습니다 그렇게 다 구하다 구하다 안되면 어또 혹시 제가 뭐 보탬이 된다 하면 저도 크로스로 체크해 드리는 정도는 저도 공부삼아 또 해봐 드릴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믿고 전화 주시고 하면 안됩니다 <웃음> 자꾸 이야기가 역길로 갔는데요 유튜브 이렇게 올리자 말자 이렇게 팍 들어오셔갖고 정말로 저 깜짝 놀랬습니다 실시간 자주 해달라고 해 <웃음> 아, 정말 예 저도 이게 훨씬 편하네요 뭐 혼자 막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벽 대고 얘기하듯이 얘기해가지고 그거 노카톡 하는 거별 재미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래 댓글로 조금 조금 반응을 보여주시고 이런 상황에 올리니까 재밌네요 <웃음> 아유야,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뭔 존경까지나 해. 아유, 이번에 시험 붙으신 진짜 사장님 존경합니다. 어, 아, 너무 어려웠다던데요. 양산은 있잖아요. 어, 부산이 이제 지금은 뭐~ 조정에 묶이고 또 이러다가 비규제로 빠져있는 구들이 또 움직이고 그러고 하다 보면 양산도 움직일 걸로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 그동안은 이 양산이라는 도시는 그~ 도시의 크기 대비 어, 그니까 필요 대비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된 신도시로 알고 있어요, 양산이. 그니까 집값이 좀 움직일만 하면 옆에 또뭐 다른 것도 뭐 들어서고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그런 게 대충 다 끝났죠, 양산이. 어, 그러고 나면, 어, 제가 공부하고 또뭐 배웠던 바로는, 여태까지는, 어, 잘난이나, 뭐, 못난이나 비슷했어요.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어, 그런 것들이 어, 나중에 이제 입지가 다꽉 차고 들어서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잘난 거는 입지 좋은 거에 대상 자리는 좀더 올라가고 그 양산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 빠지는 곳은 좀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 만약에 양산 안에 비슷한 단지에 그냥 계시다 하면 가격들이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양산 안에서 대장 자리로 지금 있는 집을 조금 덜 잘랐다 하면 갈아타놓는 것도 괜찮아요 생활권이 양산이라 하면 제가 공부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멤버십 그 회원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차트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는 쫙다여러가 보여 드리거든요 첫 주에는 지난주에는 총괄적으로 보여 드렸고 이제 내일은 사실 내일 일곱 시에 부가 세끼 말고 시험인데 그래서 한주 쉴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실려고했는데아 이것도 책임감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미리 대비삼아 한번 딱 하고 내일은 편하게 시험 끝내놓고 9시에 10시부터 바로 그냥 쫙 그냥 이렇게 멤버십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는 이제 각 구역별로 세세하게 움직인 걸 한번 둘러보는 거죠 뭐 향후에 입주 물량까지 짚어보면서 만약에 양산이라면 아, 좋아 내가 어디로 움직여도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거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유튜브에 이런 걸 짚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꼭조롱수산급을만 뭐 들어도 훨씬 더 훌륭하신 유튜버님들 많으시거든요 좀 다양하게 많이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 들으시다가 들으시다가 이제 <웃음> 더들으실 거리가 없다. 그러면 저롱 부동산에 오셔갖고 이렇게 조금 참여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쩡 이제 다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동부산 쪽 인구 계획 엄청 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다 그런 계획이 있었었어요. 근데 개발들이 동부산 쪽에는 이제 많이 오픈화 되어 있고요. 이미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어 그래 돼 있어서 조금 그래도 덜 움직인 곳들이 지금은 향후엔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뭐 가덕 그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어, 그쪽으로도 조금 조금 움직임들이 있어서 동부산 쪽은 가격임이 많이 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이 되고 너무 좋아도 예를 들어 20억에 들어가서 2억 갈게 있는가 하고 그냥 2억에 들어갔는데 뭐 3억 될까 하고 어, 투입한 돈 대비 가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은 봐야 되기 때문에 집한 채만 사서 내가 거기에 무조건 눌러앉아가 내 평생 살 거다 그러면 뭐 가격 상관없이 너무 똘똘한 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는데 투자하라 하는 건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놀란 게 어, 저런 자리에 저집 사갖고 집값이서 가겠나? 이런 구역 있잖아요 제 그런 구역은 사러 오시면 말려가 보낸 분들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 물건은 소양님, 여기 물건 가 있는데 팔아주세요, 저기 가 있는데 팔아주세요 하잖아요. 제가 아예 접수도 안 하고 잘란 구역들도 많아요. 그 구역을 이런 공개된 자리에 제가 뭐 내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접수를 안 받아줬던 구역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거를 중개사라 해서, 중개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으면, 아, 예, 감사합니다 고 받아서, 아, 이거 사시죠 하고 팔면 되는데, 거래를 하고 난 후에 그 사신 분이, 어, 초롱소장을 믿고 샀는데, 어, 괜찮다 해서 샀는데, 아, 이거 뭐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다 싶은 구역은 저는 아예 한 건도 취급 안한 구역들이 부산에 재개발이 많지만 꽤 있어요. 그런 구역들이. 근데 이제 그런 구역이 대체적으로 초기 자금이 좀 작게 들어가는 구역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입지를 제 나름 막 분석해서 이거는 너무 못난이다 이래갖고 나중에 장이 안갈때 계속 가는 장 같으면 아무 데나 다가 있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구역에는 이게 과연 손을 들고 나오겠나? 그래 싶은 구역은 권하지를 않았는데 그런 구역에도 돈에 맞춰서 들어가셨더라고요, 전부. 중요한 거는 가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익이 다난 거예요. 결론, 그때 자금이 안 되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리셨던 분은 현금을 그냥 들고 계셨겠죠. 근데 못난이라서 나중에 손 틀기 힘듭니다 하고 말렸던 구역인데도 돈에 맞춰서 다 사가고 계신 분은 지금 이런 장에도 1억 2억 피가 다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반성을 하기를, 아, 내 입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사지 마세요. 어쩌세요. 말리는 거는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냥 돈에 맞춰서 어, 굳이 원하시면 말리면 안 되겠네를 제가 느낀 거예요. <웃음>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남자 사장님이 어 범천 4구역하고초량이구역어그거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그 아까 그두 구역 말고 이제 다른 뭐뭐뭐 뭐, 뭐 구역들을 막 묻더라고요. 외곽의 구역을 그 제가 아 어, 사장님 사장님 그긴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말렸어요. 그리고는 아까 그나마 범선사나 뭐 초량이나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원도심 아니니까 뭐 투자금 대비 가격 대비 뭐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던지요. 이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하시느냐면 와, 소장님, 옛날 소장님 그 상담 스타일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말렸던 거를 가만 보니까 돈 들고 계신 분하고 말렸지만 들어가가지고 투자로 실물을 갖고 계신 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안 말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웃음> 말씀을 드렸어요. <웃음> 그랬더니 막 웃고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산에 조정이 풀린 작년 11월 6일 이후 오늘 현재까지 부산에 부동산 투자의 가장, 성, 가장 위너 성자는 누구냐면요. 그냥 여러 구역에 잔잔한 금액으로 개수 여러 개가 있던 분이 위너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에요. 그 아직은 뭐 중도금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처분도 안 났고 이런 구역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중도금 개수도 상관없고. 맞지요? 그뭐 2년까지 있으면 일반세율 되고 그러다가 관리처분 나서 어뭐 이제 입주권이 됐다. 조성 지역에 묶여도 그런 분은 그냥 일반세율이에요. 가장 프리하고 양도세로 부터도 철거되고 나면 조정지역이 있어도 취득세도 숫자로부터 자유로워요. 철거된 거는 그냥 4.6이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 따라 이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아, 바뀌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이 흐리게 나옵니까? 서부산 쪽 지금 잘 가고 있죠? 지금은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는 신중하게 정말 매도는 신중하게 그리고 매수는 이제 내가 살 거를 손품 발품 충분하게 파시고 어, 괜찮은 게딱 그게 세팅이 되면 그때 매도를 이렇게 하시가 갈아타도 저는 될 걸로 보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요 조금은 제가 리딩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점 3개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고 품질 화질 올리시면 돼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잠깐 올렸는데 1080으로 잠깐만요. 예. 이거 하는 것도 제가 연습을 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아, 1080을 해놨는데 이는 됐고 그 다음에 obs도 바꾸란 뜻이죠. 엄마. 보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웃음> 서부산 쪽은 지금 한참 가고 있죠 나중에 이게 그 흐름이 꺾일 때는 차트가 딱 표가 나요 그 차트 꺾일 때또 제가 그때 한번은 어, 요 단체 전체 요 실시간에 한번 그것도 해 드릴게요 어, 1억 올라간 건 정말 기본입니다 그쵸 그 요즘 한 3억 4억이 예전에 1억이에요 피해 1억 오른 건 정말 기본이고 예. 어 조합은 비과세 상담 전화 주셨어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 제가 막 드릴 말씀이 많아가 막말또막다다다다다다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경인 사장님 알아들으셨어요? <웃음> 맞죠 재개발 2년 거주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 만약에 레전드에 거주하고 계신데 조정지역이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 해수 회수동남면요 안에 있는 관리처분 전에 집을 사셨다. 1년 안에 앞에 있던 레전드 팔고 1년 안에 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레전드 비과세 됩니다. 그거 정말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근데 조정에 있는데 비조정 거 샀다. 그러면 실거주 상관없죠. 그쵸? 1년 안에 팔고 이런 거는 둘다 조정에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용도우육도 요즘 잘 가던데요. <웃음> 잘 가고 있던데요. 영도 구역 있습니까?는 전화가 저한테 심심찮게 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데요, 여기도. 어, 다 알아들으셨어요. <웃음> 다행입니다. 어.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간에 막 이렇게 커피 한잔 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인 거죠. 저는 이게 지금 뭐왜 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범천사구육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저 아,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아, 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 단추 모양 같은 게 뜨는 게 멤버십에 가입하고 계신 분입니다. 요렇게 제가 떠도록 해놨어요. <웃음> 온천사구역 내년으로 밀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분양이 카드라 통신입니다. 제가 조합에 바로 전화인 건 아니고요. 초롱부동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화주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어, 그렇게 전화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소영님, 온천사구역 뭐 내년 3월로 분양 연기됐다 하던데 맞습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가요? 한번 알아볼게요 해놓고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아이고야, 막 멤버십을 가입을 하셨네요. 가입하시가 실망하실지 모릅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어,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에 들지는 저 장담 못합니다. 서금사 6구역 가지고 계신가요? 서금사 5구역, 서금사 6구역, 뭐 영도 5구역, 간만 1구역, 뭐, 이렇게 투자금 크지 않은 금액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별도로 분석은 안 해놨습니다, 서금사 6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대연동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어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권유드리고 그래왔던 지역은 주로 뭐 역세권, 학세권, 그 다음에 대단지이면서 또, 인류 브랜드가 시공을 하고, 어, 그런 지역들. 그러고, 구역 지정된 그 이후에 그런 지역들을 많이 조금 권유를 드렸었어요. 근데, 어,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신 분이 서금사 5, 6 들어가 계시고에, 그리고 아까 여기 조순경님 주신 질문처럼, 광안상 구역처럼, 어, 이렇게, 구역 쪽, 그, 구역 지정 전에, 쪼개기 한다고 쪼개기 한다고 있죠. 뭐, 부산에 저런 데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서 쪼개기 유튜브 영상을 다 닫았어요. 제 업무를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막 쪼개기 하는 문의들이 많이 왔었고요. 이쪼갤려면 어째 됩니까? 이런 전화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투자의 지름길을 일러드리는 거지만, 조합에는 굉장히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서 그걸 제가 내놔 놓고 하는 거는 딱 잘라서 쪼개기 상담 안 하고요 세금 상담 안 하고요 계약 파기권 상담 안 합니다 고 전화오면 딱딱딱 다 잘랐어요 계약 파기권 상담을 하니까 하루종일 제가 남의 송사에 제가 휘말려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싫었고요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 그래서 그거는 뭐그래하신 소장님하고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고 다 잘랐고 에 예. 세금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전화로 대충 뭐있고요있고요 있고요 이래 갖고는 까딱하면 세금 사고 나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 잘랐고요 쪼개기 상담은 아까처럼 조합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서 그거를 막 대놔 놓고 유튜브에 제가 공개했던했던 그걸 다 닫았어요 진짜 뭐잘 아시는 분들이 막 어떤 어 그런 분들이 그냥 오셔가 소양님 이게 뭐 어찌 됩니까 이러면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웃음> 그렇게 가이드 해드렸던 분이 몇 분은 계시긴 해요 근데 이미 아까처럼 근데 왜 그게 제 심의가 떨어져 있어요? 광안삼이 이거 어마어마 올라갖고 거래가 됐던데요? 뭐 당연히 막역만하면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거래가 되던데요? 대현동 투자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해놓으셨는데 대현동도 어떤 대현동이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어, 또 그리고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이 가격이 어떻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양정 1구역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프리미엄이 장난 아닌데 돼 있죠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이게 어, 제가 오늘 양정 3구역 거래한 8사 프리미엄이 5억 3천의 계약금을 넣었거든요 근데 양정 1구역 조합은 동호수 추첨 다 끝났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다 추첨 했고요 어, 그게 지금 1단지가 어, 피해가 104동이 6억 5천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동호수 추첨을 하면 다뜹니다 프리미엄은, 통상적으로. 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뭐, 심지어 7억에 뭐, 소형님 손님 붙여주세요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은 저는 그 프리미엄은 더 숙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철은 양정 3이 제일 가깝고요. 그 옆에 세대수나 이제 뭐 어떤 그런 브랜드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이제 양정 1을 좀더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3과 1은 합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같은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5억 3천 그랬는데 6억 5천 너무 격차가 있잖아요. 그건 6억 5천은 지금 그래 될 그런 프리미엄은 아니에요. 그건 조금 숙성이 돼야 됩니다. 물건은 있습니다. 6억 5천에. 그 다음에, 음, 복산 1구역 어떤나 좋죠. 굉장히 향후에 매머드가될 그런 매머드급 단지의 재개발입니다. 근데, 복산 1도 내가 이제 어떤 진도에 들어가서 얼마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치겠죠. 복산 1구역도 구역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복산 1구역이. 고분 그 위에서 부터 있죠. 여기 동네고등학교 근처 안락동까지. 저 안쪽은 말버스 타고 나와야 됩니다. 전철 타러 나오려면. 어, 그래서 거기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뭐, 무조건 다 좋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금액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복산일구역 사시면 조정에 있으신 분이 복산일사면실거주하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고 계신 집 비과세로 팔아집니다. 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 관리처분난 입주권 1년 뒤 잔금 치는 케이스 있나요? 입주권을 1년 뒤 잔금을 친다고요? <웃음> 무슨 뜻이죠? 이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갖고 계신 집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요? 그러려고 관리처분하기를 기다렸다가 입주건대 앞에 아, 그 장금비를 늦추어서 친다고요? 그 뜻입니까? 음. 조정 대상 지역 재건축 아파트 거주 거주 2년 요건 재건축 거주 2년 요건은 요 이거는 조정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투기 지역 아닙니까? 투기 지역 2년 거주 요건일걸요? 아직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 아닌, 아닌 걸로 압니다. 조정대상 지역 재건축은, 어, 조정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그 재건축이 그 이후에 사업식 인가를 받으면 다 물건자들이 하나만 되는 거죠. 최대 원 플러스 원. 하나는 오구 타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조정 지역 이후에, 어, 신규로 이제, 어, 그 사업식 인가가 난 지역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업식인가 이미 난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천부평에 계신 사장님 조정지역 입주권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부평 이고요 일반 분양 직전에 있는데 현재 일반 입주권 상태고 그죠 일반 분양 직전에 있는데 분양권 거래가 안되는 시점에서 입주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그 완공되고 나도 계속 좀더갈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러면 들고 가시는 게 낫고요. 맞죠? 입주권, 입주권만 움직일 때는 물량이 우선 작아서 몸값 귀한 대접은 봤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 물량이 이제 딱 자유롭게 풀리고 나면 물량이 많아지고 나면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물건이 귀할 때 손을 드는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물량 수확 끝나고 입주장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 갈수 있는 좋은 자리 같으면 들고 하시는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음. 아이고 칭찬해 주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그다음 우삼구역, 촉진삼구역 어디가 더 좋을까요?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은데 입지는 좀 다르죠? 우삼은 제가 볼 때는 쾌적한 주거지역 중심의 어떤 그런 그게 저는 형성이 될 걸로 보고요 촉진삼은 쾌적한 주거지역 개념 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번화한 도심 속에 어떤 그런 그. 중심지예요. 조금 다릅니다. 예, 요거 자체는. 둘다 좋습니다. 근데 둘다 뭐가 중요하냐? 조합은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34평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는 주변 이제 어, 그 입지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동네레미안 아이파크를 제가 동네역에서부터 한번 걸어봤던 적이 있어요. 동네역에서부터 꽤 걸리던데요 거리가 어, 물건을 들고 걷는다면 이 택시 타야 될 거리 던데요 저는 그렇, 그걸 W 역세권이라 해서 과연 W 역세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집까지 걸어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동네 되면 아이파크를 거쳐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 열 개가 있으면 열 개를 다 갖추었다 해서 좋은 단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심리도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니까그구역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뭐 얼마다. 그러면 어디에 산다. 이것만 얘기를 해도 하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초롱사 님 어디에 살아요 하면 저 뭐라고 지금 말씀 드린지 압니까? 달동네 삽니다 이러거든요. <웃음> 온천동에 살고요. 달동네 삽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네 아이파크처럼,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처럼 훌륭한 단지에 살면, 아, 예, 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삽니다. 이래 얘기안 하겠습니까? 아, 그런 것도 좌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그 끝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100% 뭐 입지가 다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라방입니다. 이게. <웃음> 재밌죠? 어, 저는 어제도 도시계획 보다 아, 도시계획 보다 잠들었는데 부산 도시계획이 765페이지에 수도 폐기물 처리 계획까지 힘들더라고요 허, 완전히 공부 너무 하시네요 이번에 쩡다시 때 좋은 공부를 이름하여십니까 <웃음> 어, 내년에 부산 폭락합니다. 절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이 이제 되어보면 우리는 알수 있죠. 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집을 안 사시고 현금을 딱 지니고 그냥 다른 지역에 투자를 가셔도 되고 전국이, 대한민국이 별로 안 넓어요. 넓어 보여도 돌고 돌기 때문에 올라간다 싶은 지역을 찾아가 가시면 돼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부산 말고는 또 아는 데가 없어서 이제 부산 안에서 어디가 오르지 어디가 내리지를 이제 이 머리를 저는 또막 쥐어 짜보는 거예요 폭락한다고 보시는 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텐데요 음 어, 폐기물 처리 계획이 어떤 입지를 넣을 것인가 하는 계획인 건가 하는 그라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대박 저도 대박이네요. <웃음> 대연반도보라 같은 입지존 어느 정도 진행된 소규모 재건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들어가기가 대연반도보라 이 재건축을 저한테 문의하신 분도 꽤 많으세요. 왜냐 제 사무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연동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재건축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꼭 대연보라 반도보라를 떠나서 어느 재건축이든 어 예를 들어 계단식 5층으로만 돼 있는 재건축이다 하면 상황이 좀 달라요 그거는 재개발하고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뭐 15층 이상 20층 이상 재건축인데 그것도 세대가 뭐한 <웃음> 2,300세대로 세대가 작은 세대다 아니면 500세대 미만이다 근데 지금 재건축이 막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닌 예를 들어 진행될 거야, 될 거야 하는데 25층짜리 이상이다. 저는 그런데 별로 안 권합니다. 정말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로 나라에 있을 때는 일 어마무시 걷어갈 거고요. 맞죠? 그리고 그런 데는 조합은 분양가를 사게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실시간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석석에서 질문 받아하니까 뭐, 뭐 방송할까 고민 안 해도 되네요. 그냥 아는 거다 말씀드리면 되네요. 어, 연지 레미안 장기로 보면 어떨까 해 놓으셨는데 연지 레미안도 많이 갔죠 어, 저기도 레미안 벨트에 속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어, 주거지로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초업선이라든지 어떤 전철이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별로 예산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초업선까지 신경 쓸 예산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뭐 항상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사실은 더 많이 성장을 하지 딱 되고 나면 그 호재감이 다 반영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그 호재가 마무리 되기 전이 어떻게 보면 투자로는 더 재밌죠 삼익타워 대연빛이 어느 거 사는 게 좋을까요 둘다 좋습니다 어. 그, 요, 둘 중에, 뭐, 바다가 어디 보이냐, 뭐, 그것도 좀 챙겨보시면 되고요 삼익타워는 빛에 좀 걸리지 않나요? 삼익빛에? 그러고, 내가 가격을 어느 금액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쵸? 그것도 조금 챙겨보셔야 되고. 내가 어마무시 비싸게 샀는데 여기가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산 가격 대비, 그것도 조금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우동, 우일동 재개발요 이건 저는 파악을 못 해놨습니다. 아이야 고도석 사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가입하신 데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거 없습니다. 실망하시면 나 몰라. 세서는 <웃음> 늘다 하겠습니다. <웃음> 아이고야, 제가 오늘 커피를 많이 마시겠네요. 어, 자동은 계속 오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도 꽤 올랐죠. 그죠? 자동도. 꽤 올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해선이 울산까지 그 나중 되면 연결되고 포항 쭉저뭐 강릉까지 가잖아요 그쵸 어, 일단 그게 좀더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슈들이 꽤있더라고요꼭 리모델링 단지로 뭐 마무리가 안되더라도 어, 그렇게 되고 나면 어, 자동은 그렇게 되고 나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가는 삭을 지금 자를 필요는 없고요 올라가고 있는 삭을 싹둑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파는 건 신중하게 파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광안삼은 저는 단한 건도 거래 안 했고 접수도 안 받았습니다 이 <웃음> 어때요 해 놓으셨는데 근데 어마무시 많은 분들이 쪼개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아까 앞에 분이 아까 사업성 다당성 검토 재심의 하고 있다 하니까 보완해가지고 뭐또 통과하면 되겠죠. 대기만 하면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초기신도 대비 너무 많이 가 있어서 저는 권하지를 않았어요. 여기를 어, 이거 재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절차법이라 하는거는 그 절차가 단계단계 단계, 단계 진행될 때마다 완공이 점점점점 점점 한 단계씩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 단계단계마다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냐? 단계가 점점 지나갈수록 기회비용을 작게 들이도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가 없어지고 조금 더 가시화되고 확실해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단계 단계 가니까 뭐 리스크만 너무 심한 리스크만 아니면 어느 단계에 들고 계시든 들고 계시면 다 수익 납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딱 리스크가 뭐냐 조합은 분양가를 어마무시 높게 할 지역인지를 챙겨보셔야 된다니까요. 재건축은 그렇게 하기가 쉽상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권합니다. 재건축은, 진짜. 프리미엄이, 아, 요거 피 1억이네? 재개발의 피 1억이냐고, 재건축의 피 1억이냐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중에 집안체 가격이. 피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광안사물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저 광안사는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드릴 답이 없어요, 여기는. 어, 북항 초량은 앞으로 전망이 어찌 될까요? 해놨죠. 북항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북항 2단계 개발부터는 고도 제한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뭐지세이라든지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 있는 그게 1단계 개발 계획에 들어 있어서 이제 그거는 수정해서 뭐 차단은 못 하는데 향후에 다른 거는 고도 제한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부산시가 그 도시계획을 어, 새로 사업식 인간하고 하는 그런 지역을 바뀐 도시계획을 적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한 20% 정도는 준다 하더라고요. 바뀐 그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차근차근 그걸 적용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오늘 지금 몇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는 거의 몇분 들어오신지 파악이 안 됩니다. 헐 이런 제가 이렇게 봐봅니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생각보다. 대현동이나 남천동 큰 평수 메리트 있을까요 메리트 있죠 네, 메리트 있습니다 그럼 양정 1구역 원 플러스 원 가지고 있고 배산 재개발 한개 가지고 있는데 세 개를 다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수익 최대화가 될까 빛이 너무 많아요 아직은 금리를 뭐 올리는 건 아니니까 금리를 상승한다 할 때까지는 뭐 한번 들고 가보세요 어느 시점 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막돈 많이 풀려 있으니까 뭐 부동산 아까 주식 부동산 실물에 뭘 얘들도 갈 거니까 뭐 그렇게 하라 해놨는데 돈을 나중에 걷어 드릴 시점이 오겠죠. 너무 과하게 풀리면 그 신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좀 과하게 한다. 그때 되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럼 자금을 빨아들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조짐이 하나씩 그 보일 때 그때 이제 하나 팔면 되죠. 빚 너무 많이 내가 하신 분은. 지금은 빚 갚을 수 있도록 월 수익을 빨리빨리 많이 버셔야 되겠고에. <웃음> 그 다음에, 음, 양우, 내 안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조정 걸리고 주춤한데 입주 때시벅갈수 있을까요? 양우, 내 안에. 양운의 안에는 지주택이잖아요. 그쵸? 양운의 안에도 제 사무실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양운의 안에서 제일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이 초롱부동산이에요. 중요한 건전단한 건도 취급 안 했습니다. 지주택이라서. 지주택은 제가 잘 몰라요. 공부도 안 했고. 모르는 건 아예 안 팝니다. 제가. 근데 어 그동안은 대연동이 워낙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가 있는 대비 내 거를 사기가 좋았어요 내 집으로 사기가 양훈의 아내가 제가 왜 지주택은 권하지 않았냐면 그걸 하나 사고 나면 85제곱미터 이하 하나까지만 용납이 되지 다른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지주택에서 나는 수익보다 다른 데 투자를 못해서 그냥 수익 못 내는 게더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초롱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권하지 를 않았어요 지주택은 그런, 그겁니다. 양우가 뭐, 입지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입지는 좋거든요, 거기도. 그리고 대연동이 재개발로 동네 전체가 바뀌면, 다 등달아서 바뀔 동네입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음, 자산은 우상향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만큼 다 갑니다. 당연히 기회비용 차이는 있고, 그죠? 뭐, 근데 뭐, 내린다 생각하시는 분은 뭐 사는 거고, 어, 어디든 이 기회비용을, 어, 실물 자산이 묻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내는 거죠. 뭐 어, 대연동이 신축 두개 가지고 계시고, 더 투자할 만한 거 있을까요? 너무 좋은 거 벌써 두개 갖고 계시네요. 하나 더 사면 세금이 만만찮죠. 이럴 때는. 어, 지금 1억쌤처럼 이런 분 경우에는 아파트를 사시면 안 되고 관리처분하고 철거된 조합은 입주권을 입지 좋은 데를 하나 사시고 나중에 그걸 2년 뒤에 파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과세로 팔고 취득세 그냥 4.6 토지 취득세로 내고 이렇기 때문에 주택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투자가 최고의 투자예요 지금 방금 1억쌤 같은 분은 예? 그럼 계정 오구요 향후 어떨 것 같아요 돼 있죠 지금 조정 묶인 후에 어 이게 서부산의 개정도 그 아마 낙수 효과를 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94분 들어와 계세요 이 안에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한 분도 안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연습삼아 오늘 할 거라고 들어왔는데 와 놀랍습니다 <웃음> 실시간 전체 공개 모드로는 오늘 처음 합니다. 민자님. 그래서 많이 서툴러요. <웃음> 음, 송정쪽이 홀러... 송정 쪽에 기장도... 요 일광도 이번에 많이 갔더라고요.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갔다 싶은 거다 움직이고 있고요. 주식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동안 바이오주나 뭐왜 그... 백신 관련주, 뭐 마스크 관련주 이런 거 어마무시 많이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갈때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그때 가세택 볼게 뭘까 해가 막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종목을 저는 몇 종목을 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게 지금 다날라갔어요 최근에. 어 그래서 순환매들 하니까요. 순환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도 너무 많이 가 있으면 지금 해운대는 예. 어, 어느 어 유튜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의 강북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집값이 서울의 강북 수준이에요 부산의 해운대가 그리 되면 강북하고 해운대 비교하면 그냥 강북 사러 가야 맞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많이 과하게 가 있을 때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순환 매 주식처럼 좋은 자리인데 아직 안간거 있잖아요 그 가치를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거 그런 것도 뭐 사면 가는 거죠 뭐 남구 분양권 조정걸리기 전에 계약하고 내일 중도금 승계 잔금 일부 재한합해야 되는 게 맞나요? 비조정지역의 1주택 남구 분양권 조정걸리기 전에 계약 조정걸리기 전에 계약했다는 거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한 분양권은 대출할 때 1주택으로 똑같이 칩니다. 이런 분양권도 요 조정 걸리고 말고와 상관없이 그럼 일단 1주택인거고 그죠? 이미 1주택인 상태이라고 봐야되고 요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도금 승계를 하러 가신다고요 1주택자는 최대 50% 승계인걸로 알아요 조정지역에 이제는 승계가 되는거기 때문에 더 정확한건 대출상담사님하고 상담하시고요 예. 저는 몇명 참여하는지어디 보는지도 모릅니다 <웃음> 아유 이런 바보가 있습니다 저. 어, 동구초량 투자자 많이 몰리죠. 왜냐 비조정지역이니까 한 사람이 아홉 개를 사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어, 어느 소행님이신지 몰라도 물 먹을 시간 없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부산이 조성 딱 풀리던 날에 그제이 구역 앞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하루 종일 물한 모금 못 마시고 화장실을 못 갔어요. 소변으로도 못 갔어요. 진짜. 매일 네, 팀이 앉아 기다리시고 오신 김에 바로 계약서를 다 쓰고 가신다고 대구에서 오시고 막 이래 갖고 있죠 지금 부산이 비조정이 이렇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웃음> 어, 양정 1구역 내년 초 분양 가능할까요 내년 초에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양정 1구역 조합장 해임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가 12월 11일날 또 지금 조합장님하고 그 임원분들이 그 해임 처리하는 거를 뭘 하겠다고 동의서를 또 받으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해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일반 분양은 안될것 같고요 내년 뭐 중반기나 내년 안에난 하겠습니까 그죠 조선 분양하기 전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진도 지금 뭐 뽀시락뽀시락이 아니고 파박 파박 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처분 된 거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앞에 걸 제가 놓쳤네요 아까 여러 주택 가지신 분은 관리처분 된거 철거된 입주권 사시면 됩니다 어, 도움 됩니까? 유튜브가 도움 된다 하니까 억수로 힘 납니다 저 재개발 어디? 저는 대연 3구역 앞에 있어요 사무실은 오늘 처음 합니다 이 실시간 이 방송은 아저 재개발 어디 가지고 있냐고 해 <웃음> 국가기밀입니다, 이거는. <웃음> 내가아번에 유튜브에 어느 날, 6월달인가, 토요일날, 유튜브에 매물 소개를 하다가, 그냥 그날 에피세, 에피소드 사례로, 어, 제가 모뭐 구역에 그냥 이렇게 뭐제 거를 뭐 사러 갔다가, 갔더니, 그 계신 팔로우신 소장님이, 그, 그 매도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갔는데, 어, 초롱부동산 소장님 아니세요? 어, 예, 맞습니다. 이랬더만, 어머 내이 물건 잘못 파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초롱소장님 사시는 거니까 제가 팔 때가 아닌 거죠 이 얘기 하셨다고 웃었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 한번 올렸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구역이 그래서 아이 제가 어디 샀다 팔았다를 오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진짜 언제 마칠까요? 예이정님 <웃음> 언제 마칠까요? 어, 온천 4구역 분양 아까처럼 뭐한 내년쯤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어, 일반 분양 일정을 놓칠까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해두세요 그러면 딱 날아옵니다 관심지역은 그렇게가 안 놓쳐야 되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야 너무 감사합니다. 어, 반응이 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웃음> 구서 5구역님 예? 이건 재건축이죠? 구서 5구역 어, 구서동도 신축 아파트가 들었을 자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진도가 느릴 것 같고 너무 고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재건축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보셔도 됩니다 돼지 38평, 건평 20평 짜리 쪼개기 하면 분양권몇 개입니까? 38평이 몇 제곱미터죠? 뭐 60제곱미터 아닙니까? 돼지는 60제곱미터는 돼야 되죠? 그럼 집은 집대로 뭐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씩 그렇게 하면 곱하기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겠죠 멸실주택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구역마다 다 틀려요 프리미엄이 뭐 이미 뭐 6억 5천 선 이래 가 있는 곳도 있고요 레이카운티도 입주권 물건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그 물건은 p 는사단진인데 401동 중청이에요 화지산뷰인데 피하고 비례율하고 다 더하면 9억 5천 정도에 매수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처럼 다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취득세 그냥 4.6, 2년 뒤에는 아직 입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때 파시면 그냥 양도세 일반세율 이런 그건 거예요. 그런 거그거예 그런 걸 사시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사단지인데도피가한 7억선인데 감정가하고 비례율하고 곱하면 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정가 큰 거는 그게 비례율 200%이기 때문에 피가 뭐, 10억인가 하고, 피가 7억인가 하고, 집한채 사는 가격은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감정평가 액에 따라서. 관리 처분 후 철거된 거 어느 구역 사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사장님. 소롱부동산 <웃음> 중개 한번 해봅시다. 오십시오. <웃음> 솔직히 자격증 가채점하고 유튜브 보다가, 소롱소장님한테 바로 가야겠다 하다가, 취업하는 데가 일 배우는 데가 아니다 해서 바로 실무 교육 받아요 그랬습니까? 정다운가요? 다행입니다 레이카운티 208동 사무라인 정말 좋죠? 너무 멋지죠? 이런 건 팔지 말고 꼭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십시오. 아까 구서 오구역 재건축인 것 같으면 몇층 짜리인지 하고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들어설 수 있는 건지 하고 뭐 전철하고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그런 걸잘 검토해 보십시오. 김미경님. 고함 뭐그 챙겨 보세요. 부산은 멸실주택 입주권은 어느 지역이에 많습니다. 많아요. 뭐 많습니다. 진짜로. <웃음> 한번 대충만 짚어드려도요. 당장 레이카운티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온천 4구역, 동네, 아, 그다음 양정 2구역, 양정 1구역, 대연 3구역, 대연 4구역, 뭐, 우암 2구역, 뭐, 천지 빼깔입니다, 경상도 말로. <웃음> 억수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소, 세개 아파트. 삼산 맨션 예? 삼산은 5층짜리 아닙니까? 영장조양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냥 재건축인데 우선 여기는 별로 검토를 안 해놨어요 근데 많이 또 사러 들어가셨어요 진짜 입지는 좋죠 전철 가깝고 그쵸 렇 여기도 세대수가 몇 개가 들어서는지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재건축인데 진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추진될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음. 어, 이승재님 센텀여갑유창맨션삼흥맨션삼화맨션 모여 있거든요 전체 200세대쯤 됩니다 전부 5층 이하인데 재건축 어떻게 될까요 몇년식 들이에요 이게 그것도 한번 봐야죠 이건 저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2년 보유하면 아까 일반세율인데 일반 분양권은 2년 보유해도 계속 60% 입니다 수영강변 재개발 수영강변 재개발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해피맘 님 서울에 계세요 이거 뭐 문장이 끊겨 가지고 아 그래 놓으니까 부산에 멸실 입주권을 질문을 주셨네요 <웃음> 다음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초롱부동산에 제가 쭉 한번 짚어드릴게요 장전 내미한금성부의 대장 아닙니까 정말로 복많은 아파트가 장전 내미안이에요 금성부에 있어서 조정에는 빠지고 입지는 대장이라서 뭐 마음껏 날아가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들고 계시하지요 이런데는 그쵸? 들고 계시하죠 입주권은 관리처분 난 입주권은 철거된 거는 4.6이에요. 관리 처분이 나도 건물이 철거가 안 됐으면 그냥 주택세율입니다. 어, 주택세율은 벽, 기둥, 지붕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이 살아있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택취득세고요. 벽, 기둥, 지붕 중에 지붕이 먼저 날아갔다. 승면 제거하느라고 지붕 먼저 날렸다. 그러면 그냥 4.6이에요. 그렇습니다. 서금사는 A도 있고, 뭐, 5도 있고, 6도 있고, 많잖아요. 일단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서금사도 파는 거는 신중하게 파세요. 온천 2구역, 예. 정녀는, 조성지역은 3억 이상이면 정녀세율 12%입니다. 온천 2구역이 당연히 3억 넘죠. 부부공동이라도. 정녀 12%입니다. No, 맞아요 12% 입니다 3억 이상 동네 해바라기도 입지는 되게 좋죠 여기도 많이 올라갔던데요 전부 그요 아까 유창하고 삼흥 뭐 이런 데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5천짜리 계단식이고 연식도 굉장히 오래 됐네요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여기는 뭐 세월 속에 묻어 드는 거죠 <웃음> 재건축은 뭐다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다 이렇게 동네도 뭐 안전진단에서 아예 탈락했다더만요 다될것처럼해그도 많이 올랐는데 <웃음> 어와 이렇게 하면 이제 밤새도록 하겠네요대형롯데캐슬레전드 <웃음> 바로 저희 사무실 뒤에 있는 데입니다 어 많이 올랐고요 여기도 최근에 어 대현호 텔캐슬 레전드도 이게 단지가 3,149세대 굉장히 대단지거든요.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철도 가깝고, 관공서 가까이 있고, 어 연포초는 어 롯데 들었을 때 그때 완전히 신축을 한 그런 학교거든요. 좋습니다, 저기도. 음, 그 다음에. 뭐, 망미주공도, 여기도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여기도 뭐, 진도만 잘 수습대가 나가면, 어, 여기도 좋은 지역입니다. 다, 기본적으로, 부산의 재개발, 특히 재개발, 뭐, 아니면, 어 뭐, 대형, 이런 재건축들은, 기본적으로는 입지가 다 좋은 데입니다. 입지가 좋은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먼저 모여 살았고 먼저 모여 살다 보니까 집을 계속 짓고 살고 있다 보니까 새 집을 그게 못 지었고 그런 지역에 교통이 발달했고 사람이 모여 사니까 교통이 발달해 있는데 집은 낡았으니 그 집만 새로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에요. 입지는 다 검증이 돼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규모, 대단지, 대형 건설사들이 덤비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새로 아파트만 싹 바뀌면 기본적으로 인프라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의 내일 공법 땅구부린양님 <웃음> 내일 기말고사 시험입니다 저 그래서 내일 저 라이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마무시 고민인데 일단 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시험 대충 치고 나 몰라 이제 유업되면 책임지 주셔야 됩니다 전부 내일 부가세법 시험이에요 <웃음> 어... 네, 오양양지를, 예, 예. 대학 나와야 해요. 안 나와도 됩니다. <웃음> 저할 일이 없어서 간 거예요, 학교. <웃음> 시민공원 삼정 그림과도 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저는 제가 별 검토를 안 해놓은 단지라서 제가 드릴 답이 없어요. 물어보시던데, 제가 취급을 뭐 했던 게단한 거이라도 있으면 또그 거래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공을 해놨을 텐데, 저한테 여기 사겠어요 팔겠어요가 없어가지고 검토를 해놓은 게 없습니다. 시간 어떻게 할까요? 12시 반이에요 지금? 난리 났네요. 어머 주무셔죠 전부. 시간 리미트 어떻게 겁니까? 나 몰라. <웃음> 아이고 5분만 하고 끝냅시다. 그냥 인사하고. 그래 합시다.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지 이거 답 드리기 시작하면 날 새겠습니다. 어, 이제 질문 여기까지. 이제 채팅창 입력 금지. 됐지요? 어, <웃음> 답안할 겁니다, 이제. 자, 요 밑에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중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아이고 정말 한 30분만 잠깐 이렇게 뉴스 기사만 실시간으로 그냥 읽어드리고 나가려고 들어왔었어요 아어 근데 채팅창을 열면 이렇네요 아어 근데 저도 굉장히 도움 됩니다 좋고 도움 됩니다 어 다음에도 한번씩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굳이 뭐 예고 안해도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씩 하겠습니다 <웃음> 그때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일단 매주 수요일은 지금 현재는 10시를 할지 뭐한 9시를 할지 시간은 당길 수도 있긴 한데 수요일은 일단은 멤버십 회원분들을 모시고 실시간 하는 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난주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을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리딩을 해드렸어요. 시세하고 입주 물량 이런 그거를 근데 아마 이제 내일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받으면서 그거를 지금은 제가 답변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해당되는 거를 차트를 찾고 그걸 좀 이렇게 데이터를 봐가면서 내일은 채팅에 답을 드리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멤버십들과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원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중지하죠? 어,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